장학생 스텔리나 추방자면은 상대방의 손에 있는 카드 3장을 보고 그한 장을 상대편에게 섞어 넣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악사가 쓸수 없습니다 빡친다 그러시는데 난 악사가 이거 써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와 똥댁이구나 하고 와 악사가 똥댁을 돌리는구나 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추방자 효과? 4코스트인데? 그것도 스탯 쓰레기 같은 4,3인데? 악사가? 악사가 안하셨는데요? 악사는 절대 이 카드 쓸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장담할게요, 제가. 저 카드 사제저서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쓸게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이면은 네. 컨트롤덱 잘하는 애들은 뭐늘수 있어. 뭐 근데 그렇게 엄청 좋았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 왜냐면 대게 섞어 뒀는 거라 결국 태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다시 뽑으면 또 그만인 거고. 나는 이거 악사 상대로는 좀 어. 악사덱은 좀 이게. 아 얘가 진짜 애매한 놈이야. 얘가 진짜 정말. 나는 효과는 하스 역사를 통틀어서 드디어 나오면 안 되는 애가 나왔다. 어? 효과 자체는 정말 이 어? 여기 삐 처리를 한 5분 동안 해도 모자랄 만한 애가 나왔는데 추방자잖아. 왜 추방자일까? 효과가 미친 거니까. 아, 정말 어디까지 말해야 되나? 정말 미친 걸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근본적인 이 하스의 역사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얘는 하스의 역사에서 이런 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있었어 그런 선언까지 있었는데 그게 악사로 지금 깨졌어 그쵸? 악사가 나오면서 일단 직업이 새로 추가가 돼서 깨졌고 악사 효과에서 지금 상대의 핸들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 효과가 또 깨졌어 그 효과가 깨졌다고 두번 깨졌어 지금 악사는 일단 하스의 악이에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추방자라는 지금 그 브레이크를 넣어놨단 말이야 일단 서로이좀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만 얘기합시다 결론만 얘기하면 좋지 않아 좋지 않은데 기분이 나빠 이게 하스에서는 칭찬이야 사제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인 거지 사제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아너사제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어. 그렇다고 얘가 막 레벨이 그러니까 실전 활용 레벨이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쿠4 3으로쓸수 있겠죠 스탯 자체는 일부러 그렇게 준거니까 공격적으로 써라 어? 아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걸 써서 뭐 5턴에 낼 거냐 그런 거아니잖아 그리고 자얘 설명때 약간 부족했지만 얘는 쓰려면 되게 추방자 카드가 적을수록 좋아요 서치의 역할을 하려면 그러니까 얘랑 막 굴단의 해골 넣으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템포 계열 덱들은 추방자를 많이 넣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악사덱 자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추방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어? 거기에 막 굴단의 해골도 있을 거고 안광도 있을 거고 어 템포 계열 덱들은 이걸 안쓸 거다 어? 이걸 안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추방자를 많이 많이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쓰겠지만 그러면 오른쪽에 나는 유희왕을 해야 돼또 유희왕이 나와요 어? 나는 타이밍에 맞게 이 카드를 샥 해가지고 아니 이 카드는 자 나는 너의 손패를 보고 어 하나를 집어넣겠어 이걸 해야 된다고 또 그걸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은 이게 맨 왼쪽에 잡혔을 때 들고 가야지 둘중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음? 아첫 번째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죠 얘를 왼쪽에 들고 간다 컨트롤덱 상대로 뭐키 카드 를 아예 없애버려서 광역 기각을 민다 약간 그런 식의 그 사제 느낌 아 이게 왜 움직이냐 나 이거 처음 보네 그런 느낌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점수가 높을 수는 없다 높을 수는 없어 그냥 보통으로 합시다 아 보통 이하야 솔직히 추방자 갈동 안하면 4코 4,3이잖아 보통 조금 이하다 응. 야 이씨 왜 그러는거냐 이거 자꾸 어? 이거 악사까.. 야 자꾸 저번에 그야 이것도 목뭐 송패 건드는거 아니야 상대 손패 악마 사냥꾼이 자꾸 어또 컨셉을 이상한 쪽으로 가네 약간 그 패시브 자체가 1코스트라서 약간 명치를 많이 치게 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컨트롤 쪽으로 카드를 주는 거 같은데 컨트롤 주기 쪽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자꾸 상대를 어떻게 카운터 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근데 상대 카운터 치는 건 좋은데 4코스 4,3 네고 카운터 친다? 좀 비싸 왜 이렇게 4코스트를 줬어 이건 이런 거 이게 진짜 개 좋을 수가 있어요 진짜 상황에 따라서 졸라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 좋냐 이, 생, 이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 웬만한 상황에서 좋으려나? 아니 추방자라 구려? 님들아 추방자는 그냥 발동한다 생각하세요. 추방자라 구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추방자 어떻게, 어떻게든 쓴다니까? 그러면 안 쓰면 되지. 추방자를. 추방자 될 때까지 뒀다가. 요급박스, 나의 명체 불작 쏠까봐 못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야. 추방자도 웬만하면 쓸수 있어요. 지금 우리 게임 많이 해봤잖아. 하스스톤. 요게 근데 진짜로 그. 아니, 언제 써도 카운터 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키카드. 사제 갈라크운드 같은 거 넣어버리고. 사제 절정 같은 거막 넣어버리고. 뭐. 도적 같은 경우는 갈라크운드 넣어버릴 수 있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갈라크론드 덱들이 일단 많고요. 그죠 드루이드도 좀 키카드에 의존하는 편이 좀 있고 해세라 뭐 탈거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이런 거는 손패가 많은 거 님들아 추방자 이런 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추방자도 못쓸 것이다. 상대가 손패가 많으면 구릴 것이다. 그런 거는 이제 그 약간 반박이 좀안 되고 쓸수 있어요 다쓸수 있고 손패가 많아도 키카드를 발견하면 되잖아 물론 상대가 손패가 많으면 그게 제거가 돼도 다른 손패로 활용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 없는데 어그 그러면은 약해지긴 하겠지 이 파워가 어 그런건 있긴 하겠죠 저게 기분 나쁘다고요? 적 손패 3장을 본 다음 내덱으로 넣어야 진짜 기분 나쁜거죠 아 그래 내덱에좀내덱에 정도는 넣어줬어야 됐다 근데 네, 약간 너프 된 알바트로스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것도 좀 많이 갈리겠네요 이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데 나는 결국에는 그냥 안쓸것 같다 결국에는 카운터 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 이 코스터 4-3 주고 이... 이 값을 내고 상대 하나, 한 장을 카운터 치는 건데 그것도 말 맞다나 어... 추방자면서 또 그... 상대가 많으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막이러니까 맞아 악사 컨셉 자체가 이런 거 지금 내고 그거 뭐 상대 카운터 칠 시간에 그냥 한대더 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악사 악사 직업은 지금은 뭐 지금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고 패치 이후에도 얘기하는 건데 패치 이후에도 그냥 악사가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아 이거 전설 카드가 많이 나와서 재밌네 어 사람들 카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또 스트리머마다 뭐 방송하는 사람들마다 이거 보면, 보는 면보거 되게 재밌겠네요. 나는 이거 구거 같은데요? 크라니시님 먼저. 어 일단은 이 카드는 되게 유례 없이 그 그러니까 상대방의 손패를 없애버리는 그런 좀 카드잖아요. 물론 비슷한 게 있긴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게 처음인데 저는 이게 당하면 화가 날것 같은데 평균값이 안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스탯이나 이런 것도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추방자 발동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당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막 이렇게 유튜브 막 이런데서 보면은 이제 딱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이거 네. 하필이면 딱 상대가 스텔리나가 추방자 발동돼서 하필이면 내가 쓰려고 했던 카드를 딱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네. 평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재미를 보는 상황이 많이 안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낙제 드리겠습니다 낙제를 준다. 오케이. 레니아님 장학생 스텔리나 이번 확장팩 낙제. 낙제. 이번 확장팩인가요? 다음부터는 괜찮아지나요? 다음 확장팩도 낙제죠. 틀릴 <웃음> 일이 없어요. 네 이유는? 여기쯤 되면 또 누군가 저희 패널 이 뒤에 계신 철면수진 음. 패널분이나 김우균 음. 진행자님. 네, 대외용에서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카드. <웃음> <웃음> 하지만 그런 말이 들으면 낙제요. 음, 낙제생이 아, 리다 <웃음> 낙제다. 오케이, 그래서 낙제 쓸 데가 낙제. 없다 오케이. 저는 이 카드 판도 줍니다. 오, 판도. 이유는? 이유는 컨트롤 악사덱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템포 학사되기는 조금 <웃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장을 보고 한 장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랜덤으로 그, 빼는 게 아니라 아, 일단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김우균 은설이 그그흑역사를 만들기 전에 그 한마디만 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컨트롤되게 쓰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 친구 그 카드 그 텍스트 맨 앞에 세글자가 뭔지 지금 보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아, 추방 만들 수 있어요 초반에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이 카드는 <웃음>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 네네 그, 그 앞에 있는 세 글자 발동 안되면 4코 4,3 인거 아시죠 아유 아, 당연히 압니다 당연히 알아요 음. 네. 음. 그 템포덱들이나 하이랜드 덱들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덱들 뿐만 아니라 그냥 컨트롤덱이나 그냥 뭐 그런 용토 큰드레드 그런 계열 덱들에도 사용했을 때 정말 좀괜찮 어, 굉장히 더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 좀 판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카드 합격 드릴게요 왜냐면 네. 아, 어, 확실히 판도는 컨트롤 덱에 쓰기에 추방자는 키워드가 네. 오히려 저는 좀 쓰기 힘들 것 같고 어, 이 카드를 오히려 템포 덱에 썼을 때 그냥 4코스트에 툭 던져서 이 커트로 그러니까 어그로덱을 막으려면 좀 필요한 카드들이 꼭 있잖아요. 핵심 카드들이 뭐 제압기라든가 광역기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장 보고 버릴 수 있고 상대방의 카드가 그러니까 어그로덱에는 템포댁에는 좀 추방자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런데다가 상대방의 카드 세 장을 볼수 있으면 상대방의 대처법을 알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을 뒤로 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의 나머지 안 넣는 두 장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내가 플레이하기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템포 덱에 넣고 좀 공격적으로 운영할 을수 있을 것 같거든요 템포 덱에 넣는다 네한장 어차피 뭐 전설 카드가 두장 못하고 한장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넣어서 상대방의 키카 드한장 빼는 것도 좀 충분히 사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제까지 주긴 아쉽고 뭐 한번 이건 써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템포 덱네뭐 상대 뭐 내가 뭐 필드 깔아야 되고 뭐 신성어가 있어 그거 싹 넣어버려 그럼 사티로스가 막 찌끄레기 내우면서 그거 정리할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카멜레오스 대 논파되세요. 상대방 손패를 보는 것은 제 플레이 그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 봐도 움직하면서 상... 해야 돼요. 네. 상대방 손패를 보는 안 봐도 것보다는 돼요. 그 카드를 빼는 것 때문에 이 카드가 좀더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카멜레오스 완전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무튼 그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